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집이 오늘 매매할 집입니다 마당은 잔디 마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방향은 남양입니다 주차장이 보입니다 바단이 이쁘게 꾸며져있습니다. 멀리까지 전망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현재 보는 방향이 남량입니다. 산이 아주 이쁘게 보입니다. 대문이 보입니다. 집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집 내부입니다 거실에서 외부를 촬영했습니다 거실 천장입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외부에서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안방 천장입니다 안방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두번째 방에도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세번째 방입니다 모든 방에서 외부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다용도실입니다 땅콩이 있습니다 세번째 방입니다 화장실입니다 네번째 방입니다 창고입니다 집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앞전망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공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776제곱미터 232폐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국어에도 접혀져 있습니다. 주차는 한대가 가능합니다. 입주시기는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주택면적은 1 5 6 9 9제곱미터 48배입니다. 주구조는 경량철골조구조의 목조구조입니다. 사용승일은 인 2016년 8월 24일입니다. 주용도는 주택입니다. 방향은 거실기준 남량입니다. 구성은 방 4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이 있습니다. 보일러는 기름보일러입니다. 치사용은 LPG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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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로 95 등록 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 끝까지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